요게 클럽을 잡는 방법이야. 이게 맞나요 지금? <웃음> 굉장히, 대, 대놓긴 하셔야죠. 굉장히 굉장히 이거 색깔. 이 건을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대놓 대놓셔야죠. 왜 그거 있잖아. 우리가 라켓 가지고 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테니스. 그렇지. 탁구. 야구. 배드민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야? 라켓의 중심점하고 손잡이가 일자로 연결이 돼 있어. 그치, 그치. 라켓들은 다 그렇지. 뭐, 그렇지. BSD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응. 근데 골프도 이거 라켓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그래. 라켓의 중심점과 손잡이가 일자로 연결돼 있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라켓들은 오케이. 일자로 서 있어. 보통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골프채는 중심점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절대채가 직선으로 놔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놔지는 거야. 오, 응.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거를 라이각이라고 불러. 클럽이 누워있는 각도. 칠아이언의 라이각은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0도에서 61도 사이야. 여기서의 60도. 그렇지. 60도에서 61도 사이. 그래서 항상 클럽을 잡을 때는 이 라이각을 맞춰준 상태에서 클럽이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바닥 부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솔이라고 불러. 솔. 어. S-O-L-E.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솔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닥에 전부 다 닿게 한쪽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들리지 않게 어, 아, 음. 뭐안정적이 하다 이렇게 눈니까그 자, 그 상태에서 이거를 페이스라고 불러 이 부분이 이제 채하고 공하고 만나는, 만나는 부분이야 부분. 어 페이스라고 불러 얘가 항상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바라봐야겠지 어. 우리는 그럼 얘를 직선으로 보내고 싶으니까 일단 라이각을 맞춰놓고 페이스 앵글을 정면을 바라보게 어. 이렇게 틀어지기가 아니라 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이거야 이 방향을 똑바로 못나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먼저 왼손부터 잡아볼게 자 왼손은 하나, 두개, 세개 요세 손가락이 정말 중요해 오. 음, 이세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야 음. 어, 자그 상태에서 오른손의 엄지의 아랫부분 있지 음. 이 부분으로 어, 여기를 어, 어, 어. 딱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럼 여기가 딱 압착이 되는 느낌이 들지 어. 이 느낌이 스윙하는 내내 유지가 돼야 돼자 그럼 얘는 놀지 자그 상태에서 얘는 그냥 이렇게 살짝 텀을 아, 공간을 띄워두고 가볍게 잡아주면 돼 음. 어, 검지 손가락은 음. 자 그랬으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음. 이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두 손의 일체감이 더 좋아지겠지 어.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마치 두 손이 하는 것처럼.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두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잡아주고 음. 엄지의 도톰한 부분으로 이 엄지를 덮어줘 이렇게 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검지는 여기는 V자가 이렇게 딱 잡히면 되는 거야 음. 이게 응. 클럽을 잡는 방법이야 이게 맞나요 지금? <웃음>